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야, 아니에요 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곳으로 다른 곳의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. 아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 쓰, 신경 쓸 때가 많다 보니까 댓글 숙제를 못하기도 하고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모든 분들 늘 무더위 덥지 먹지 마시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힘내볼게요 화이팅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